자, 자, 자, 우리가 인간을 풀 때,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한자로 풀면 우리는 어쩔까? 사람, 인자의 사이 간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지 혼자 살면 어떻게? 해? 무인대에 혼자 살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일까 아닐까? 아까 알았잖아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라 했다 그쵸?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있어야 돼 어디 가도 자주 둘이는 있어야만이 이것이 인간이지 혼자만 사는 거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푸는 것을 운명수라고 하고 함께 푸는 것을 우리는 인연수라고 한다 그래서 한개더알 수를 푸니까 한개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우리는 풀어요 아까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학적인 논법에 의해서 귀신을 설명해 줘야 된다 했다 그치?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떠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수가 이런 망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귀신수 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인간을 푸는 데는 운명수, 인연수, 망자수, 귀신수 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가능한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에는 크게 세 분류로 돼 있어요 자, 내가 성장해가면서 살아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인생이 세 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자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식과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세 개가 있어요 미리 죽어보면 어쩔 수 없다, 이 제꺼는. 그래서, 이것이 <웃음> 우리는 27세, 54세, 81세를.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주명리로 하게 되게 되면, 진갑이라는 거예요. 진갑. 60이 한 평생이야. 60살이 한평생이 이제 지금 60살에 쭉 한평생 다 살았다고 죽으라 캐뿐, 우리나라 인구 철반, 반가까지 죽을 뿐 그제? 그래서 그래서 이 수리사주에는 인간의 운명은 81세까지가 한평생이야. 그런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81살까지가 한평생이고, 그 이상을 사는 거는 보나서 삶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해줄다는 것은, 운명은, 한 평생으로 한 평생으로 우리가 운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곡선이 내가 잠깐 그리는데 이 곡선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완벽한 과학 이론으로 푸는 이 곡선이에요. 수, 수치 논리에서. 그래서 한 평생은 우리의 기본이 이런 식으로 한 평생은 한계의 흐름으로 한 평생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심리는, 심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돌아간다는 거다.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커버가 있으면 한 평생에는 우리는 세 번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 그렇겠지? 내가 엄마 사이에서 성장해가는 이런 심리와 내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심리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자식과 손자와 살아가는 심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자 운명은 한 평생을 우리는 고려하지만 심리는 가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르지 그죠 이런 논리로서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거다 하면 아주 그 시간이 워낙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내가 엄마는 몇 번이고 동생은 몇 번이고 나는 몇 번이고 이거라도 좀 알면 재밌겠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한 개는 배워 야안 되겠나. 우리는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써 먹고 다음 주 배운 거는 다음 주써 먹고 다 배워 놓고 써 먹는 게 아니라 하면서 칵칵 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팍팍 익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한번 해 보자고요. 하루에 365개의 단어를 매일 반복해서 외우게 되면 1년 뒤에는 365개 단어를 다 외우겠나 못 외우겠나 6대고? 천만에다. 니희는 <웃음> 절대로 못 외우는다. <웃음> <웃음> 나는 니희는 반백이 모를 것 같아. 그런데 하루에 한 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가게 되면 365일 뒤에는 어떻게 해요? 365개를 <웃음> 외우는 거야. 하루에 한 개를 완벽하게 외웠으니까 될것 같은데. 아, 절대로 <웃음> 아닙니다 하루에 365개를 전부 다 외웠다 해갖고 1년 뒤에 가면 다 까먹는다 절대로 365개를 다못 외운다 그런데 하루에 한 개를 완벽하게 이 인간의 두뇌에 주입을 시키게 되면 365일 뒤에는 365개를 외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 자, 자, 내가, <웃음> <웃음> 내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한개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모르기, 안 해봤기 때문에 공부에 미친 짓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면 대학교 중간에 내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야, 제대하려니까 단어가 한 개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대하는 순간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도시 관에 박힌 거예요 너무나 이제 창피해서. 아침 7시 가야만이 좀, 좀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자리를 차지할 구석에. 그래서 9시, 저녁 9시 반까지 하루에 무려 14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알람가 모르겠는데, 성문 정통종합영어라는 것이 알란가 모르겠다 압니다. 알죠 이만한거 그제 내가 그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공부를 해본 사람 있나 내 지금도 그거 그 있다 내가 단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전통종합영어 안에는 단어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힘든 것도 많고 내가 이것을 위호할 수가 없으니, 나는 무조건 해석을 한번 하고 모르는 단어는 노트에 적은 거야. 찾아갖고, 그렇게 사전에 줄을 끊고, 약간, 처음에 살 때는 한 개는 요갖고 요만큼 끊고, 적어 놓고, 요만큼 끊고, 적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이 하도 반복되는 게뭐 아무리 해도 위호 지지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웃음> 첫 번째 끝나는 동안에 그 단어를 못한 거야.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몇 번을 찾았는가 싶어갖고 뒤집어 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몇 번을 내가 찾아갔겠나? 지금도 이러이 있다. 정말로 그거, 그것이 내가 78번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70 번을 찾고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 책이 끝나는 데까지는 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복학할 때까지 정통종합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 분을 내가 다 못했지만 세 분을 보고 갔어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야 나도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끈질지게 그 당시에 내가 어쨌든 뭐, 그 당시에 공부한 걸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내 진짜 지금 뭐미국의 최고인 뭐 이게도 갔을 것 같아, 는느낌 와, 그때는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그죠 내가 지금까지, 지금 공부하는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면, 내 진짜, 저, 뭐, 내 노발성 감이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래 공부 안 했을까? 야 나,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생각해봐. 내가 7 8도 그러니까 그 단어는, 이거만큼인데, 우리 사진에 보면 쭉, 1번, 2번 해갖고 쭉 내려가잖아. 여기서부터 이끝 뒤까지가 새까매요. 주문, 생문을 막 해갖고. 그래도 안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개만을 집중적으로 여자는 거다. 그럼 오늘 운명수 해가지고 딱 배우게 되면 집에 가서 막엄마것도내것도동생것도뭐언니것도다한 풀어보는 거야. 그럼 머속에딱튀 그러면 다음부터는 운명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쵸? 그럼, 오주한 개만, 한 개씩만 무조건 떼는 거야, 무조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도 많이 내줄 거야, 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숙제도 갈 건데, 막 머리띵 할 거야, 이. 그런데 나는 숙제를 억수로 잘 받는 사람이야. 100개를 그려 오라 하는데, 근데 만만찮대, 그래서 우리는 내가 78분을 적어갖고 못했다, 니잖아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 내가 백분을 시키는 거야. 내 백분이라는.